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리더즈로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리더즈 인트로에 들어가는 이제 피리소리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는 그런 컷을 찍으 왔고 크로마키 어, 이 밑으로 합성될 거를 상상하면서 찍은 적은 또 없어서 또 재미나게 찍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더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런 편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리더즈의 치얼스라는 음악 이 음악이 이제 정교와 리펙트 사이의 어떤 연결점이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어, 굉장히 세븐틴으로서 새로운 음악, 그리고 도전적인 음악이기도 하고 또한 리더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업하는 내내 정말 너무 신나게 작업했던 음악이고 이렇게 오늘 첫 촬영인데 끝까지 이잘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모두 다와고 달라라 나라나라나나라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하나 나나나나 나나 t 나나나나 At t 나나 나나나나 y 나 a 나 h At the party j 나나 a t n a 하늘 At the party Johnny c a s At the party Johnny c a s No one, no m o g o a b t o u c h now, l l o r the r n y t fake it. Everybody call with me, pull me to s h e it. k i i t 브레이크 더 레코드라는 어떻게 보면 레코드 샵 제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록을 깨 나간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세트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고무신이랑 임직 컷을 마치고 이제 퇴근합니다. <laugh> 아, 이런 스타일의 곡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연습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 녹음하면서도 좋았고 이렇게 뮤직비디오 하면서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대로 그거보다더잘 만들어주셔서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잘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캐럿들 너네를 위한 거야. <웃음> 오케이, 좋았어. 난 역시 최고야. 이런 섬세함. <웃음> 리더즈 촬영 현장이고 저는 지금 혼자 남아있습니다 4년, 5년 전? 체인지업 때도 제가 마지막 혼자 남아서 촬영을 했었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오늘 군무도 댄서분들과 너무 멋있게 촬영이 잘된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크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많은 시도를 했거든요 머리도 길게 묶고 여기도 투투도 해보고 했는데 캐럿분들이 좋아해 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착과 제 머리와 지금 제 모습이 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안 해봤던 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모습조차도 어 저의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캐럿분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Oh, 우리 날씬해진기진내 애기야 Wait, w a i 이 e c 모두 다 왔고 랄랄랄랄랄랄라라라랄랄이 바깥으로 노천에 해s 대 h e 대 d 대 나도 모르게어리가지 올라가지 모르다, 하늘 i v e 손들어 At the party, Johnny, t a c e At the party, Johnny, t a c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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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no no so the soul o w c h e a n t a k e u l l i me s h a i e u i u a o u t h a o o t oh n oh. in la la la, -la, -la, -la, -la, -la, -la. 마우스 바깥을 놓쳐 n 했 나도 모르어지지 모르다 하늘 At the party t o h n n y t r At the party t o h e p y t r y 이어즈 개인파트 어, 개인신 촬영을 했습니다. 아까 그 게임기도 있었고 거울도 있었고 뭔가 복장도 약간 컨셉에 맞게 되게 잘한것 같아요. 가사 뜻에 맞춰서 뭔가 뭔가 장난기도 있으면서 멋 있고 세련되고 그랬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호랑이 치과 선생님입니다. At the party, r i e At e p a r c r r o no, 파리 파리 시간이 왔어 샨트르 체어스 건배해 파티니까 건배하고 놀자 자 롤링 레디 액션 모두 따 d 해 각자와 i r 모두 따 e 해손 g 어 t y 모두 a chance m 치얼시스 뮤직 촬영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도전적인... 정신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캐럿분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세븐틴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이번 촬영하면서 배운 것도 엄청 많고 그리고 좀뭐 이런 타투라든지 헤어라든지 새로운 걸 정말 많이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잘제 의도와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오랜만에 리더슨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멋있는 컷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오랜만에 리더즈인 만큼 어 뭔가 캐럿 분들이 조금 많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뭐 무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캐럿 분들도 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모습이 많이 담긴 리더즈의 치얼스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우아해 <웃음>